보여줬는 다른 사람. 어? 아, 아너왜 저런 애 만나고 다녀? 아니 그 어, 얼굴을 그 그걸... 아예 그 블라인드 테스트로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 얼굴을 본다고 인정하세요. 아니 그러면 형 얼굴 본다파야 안 본다파야? 저는 본다파야. 래안 본다파였는데 솔직히 보는거 같아. 그래. 솔직히 진짜고? 난 진짜 안 봐요. 안 본다파? 응. 응. 안 봐. 어? 안 본다고? 응. 이제 이네, 이네 또? 응. 이러면 또 남자들이 왜 모를 많이 보지? 아주 만나는? 숙제 봐. 난 당신들을 설득할 거야. 우리 우리 그럼 외모 아, 안 보면 뭐 봐요? 일단 게임. 게임을 좋아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잘해야 돼. 기본 페, 플레 이 정도? 롤 기준. 네, 롤 플레 기준이면 옵치도 다 잘하고 음? 게임에 대한 재능이 있는 사람. 음, 음, 음. 음 나네. 또 존나 붙어잖아. 어떤 거? <웃음> 사주 <사전에> 신기할 <웃음> 어 <웃음> 사주 <사전에> 상인데? <웃음> 어, 어, <웃음> 아 사주 오빠 롤아, 안 해본 적이 없어. <웃음> 자, 그러면 당신은 뭐안 보면 뭘 봐요? 저 매력 그러니까 매력이, 어떤 매력이? 어떤 어떤 아, 말. 매력 어떤 매력? 얼굴? 어떻게 아? 보면은 유준호도 매력 존나 있어 맞아, 준호빠 매력 있어 음. 그럼 왜안 사겨? 근데 우참해? 근데 왜안 사겨? 왜안 사겨, 나나?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저는 마이너틱한 매력을 봐요 마이너틱한? 준 오빠 같은 경우는 약간 대중들이 다 약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다? 어 음. 근데 저는 이제 뭔가 다른 사람들은 이해 안 가는데? 하는데 저만 약간 매력 음. 느낌 음 음, 아, 되게 좀 어려운데. 저는 얼굴 봅니다. 좋나봐요. 그니까 저만의 기준으로. 근데 봐봐요. 자, 당신 게임, 게임이 중요하잖아요. 네. 게임을 하는데, 게임도 심도 잘해. 음. 그럼 순간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외모가 잘 생겨보입니다. 맞아요. 그죠? 네. 그럼 얼굴을 본다는 거야. 왜냐면 시. 게임을 잘하는 게임. 모습이 너무 잘생겨보인다 아그니 그러니까 그거죠 그냥 게임을 잘하는 모습이 섹시해 보이는 거지 잘생겨보이는 거 아니죠 근데 뭐이 사람이 못생겼는데 갑자기 잘생겨지거나 잘생겼는데 게임 못한다고 못생겨지거나 이런이막 이런, 이렇게 해야 되나? 게임을 잘하면 잘생겨보이잖아요 게임. 그건 맞죠? 못생긴 사람도 매력 포인트가 올라서 잘생겨 보이는 거지. 그거에 대한 애정이 생기기 때문에 콩각지가 쉬어. 100kg 넘으신 분들도 많사귀었고 그걸 알아요. 아는데 응. 얼굴 중에 임구이가 있잖아요. 한 개라도 너가 좋아하는 구석이 없었을까? 얼굴에. 아커니 있었겠지. 그 얼굴 그룹보네요 <웃음> 아니 그 얼굴을 그 아예 그건 블라인드 테스트로 사귈 순 없잖아요. 그러면 그 저기 블랙펜서 가면 써 놓고 만나면 되죠. 게임 그러니까 쪽으로.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아, 제가 말하는 얼굴의 기준은 외적인, 잘생김, 그 미모의 영향이 얼마나 크게 받아들여지냐. 그건 맞아요. 근데 저도 얼굴이 이쁘다의 그 얼굴이 아니라 저도 그 얼굴에 그 제가 좋아하는 그런 구석이 있으면 뭐 웃는 모습이나왜 아, 아. 우리 사람들이 웃는 모습을 좋아하겠 아, 아, 아. 그냥 모습보다. 그 웃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고 이쁘고 조화롭기 때문에 거기에 좀끌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얼굴을 보는 게한 20% 봐요. 그럼 60%, 70%가 게임이에요. 근데 게임을 잘하면 2 0 얼굴이 50%만큼 잘생겨보여요. 음... 그럼 그러니까... 20%의 얼굴 보는 것도 얼굴 보는 게 아니라 얼굴 안 보는 쪽에 속한다. 에, 에, 뭐 이렇게 볼 수가 렇죠이미진 응. 제가 예전에 누군가의 생일파티에서 남자들이 굉장히 많은 생일파티였어요. 거기서 내가 여기서 한명 너랑 엮어줄게. 너 이상형 말해! 어. 그랬을 때 게임 얘기 안 했거든요 전. 아니 그때는 저한테 게임 저한테 그때 <웃음> 뭐라 그랬냐면 쌍아지 없게 생겼는데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 그때는 반론 한 번만 쌍아지 없게 생겼다라는 건 얼굴 아니에요? <웃음> 그죠 그죠 그죠 그죠 일단 그 생일 파티에서는 게임 실력을 말하기가 아니 이게 가지고 미친놈처럼 생일 파티에서 혹시 게임 잘하세요? 실버 티어가 어디예요? 실바요. 아, 개라. 이렇게 할순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이제 외적인 이상형을 찾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게임을 잘하냐 안 하냐 이렇게 넘어갔던 거죠. 아니,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평소에 싸가지 없다, 싸가지 없게 생겼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아니에요. 개라. 이도거든는제 주관적 기준이니까 <웃음> 뭐 봤을때어저 사람 좀 싸가지 없게 생겼는데 괜찮게 생겼네. 일단 외모는 20% 안해 드는 내 스타일이야. 근데 여기서 게임을 못하면 저는 이 사람이랑 사귈 수 없어요. 이거라는 거죠. 순서가 다르다. 자 일단 이건 킵해놓고 너무 빈투성이가 많아요. <웃음> 자 다시 김미소.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어? 내 눈에는 너무 괜찮은데 다른 사람 봤을 때 왜? 어? 이런 게 그렇죠. 얼굴 안 본다의 기준 아니에요? 아? 맞죠? 근데 그것도 맞죠. 그러니까 내 눈에는 어, 힙합 그거는? 보일 수 있잖아. 근데 몰라요. 다른 사람 은 봤을 때내내 네, 네, 애인이야 하고 딱보여줬는 다른 사람 어? 아, 이렇게 되면은 나는 너무 이 사람이 예뻐 보여서 음, 만났는데 음.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이해를 못하는 거면 아, 근데 너 진짜 얼굴 안 보는구나. 라고 얘기해 주세 아니, 보편적인 맞아. 아름다움, 멋짐이 아니겠지만 잘생긴 건 아니겠지만 나는 얼굴을 보는 거죠. 아니, 그럼이 세상에 못생긴 사람 없어요. 그럼 무슨... 다 얼굴 보는 거예요? 그죠? 그죠? 선생님, 그렇게 따지면 네. 사람들은 다 눈, 코, 입이 있어요. 네, <웃음> 네. 내가 네, 그렇죠, 그렇죠. 예뻐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사귀어요. 그러면 내가 어쨌든 이 사람 얼굴을 이렇게 보긴 보잖아. 어. 그럼 이거 얼굴 보고 사귀는 거예요? 그럼 뭐 저는 얼굴 보고 사귀네요. <웃음> 어? 아니 그게, 그게 얼굴 보고 생긴다는 게 그게 그거 너무 너무 그 갖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나만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지. 나만의. 아. 외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니 까 그러니까 기준은 누구에게나 다 있지 근데 음. 그 외모, 외모에 관한 그 역량이 비중 비중 어, 비중이 비... 얼마나 크냐 50%가 음. 넘는다 외모에 대한 기준이 어. 예를 들어서 외모 빼고 성격이나 다른 음. 기타적인 나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라고 했잖아 음. 뭐 이런 게 외모보다 더 중요하면 얼굴을안 음. 보는 거고 음. 이런 것보다 외모가 더 중요하면 음. 나머지 성격이나 뭐 매력들이 너무 넘치지만 음. 이 얼굴이 나의 이상형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을 사귈 수 없다면 그 사람 얼굴을 더 많이 보는 거지 음, 오케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들 마음에 들게 하는 게 일단은 중요하잖아. 사귀려면은. 음. 또 호감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 호감은 무조건 저는 외적인 부분, 지극히 얼굴 쪽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저는 달라요. 어. 처음은 얼굴로 시작을 할수 있어. 왜냐면은 음. 우리가 그 사람을 알아가기 전에 제일 먼저 볼수 있는 게 얼굴이니까 음. 처음은 얼굴로 시작할 수 있으나 음. 그 사람과의 성을 보면서 게임 존나 못해? 못사겨난 음. 이렇게 생각한다. 음. 그래서 외모를 나는안 보는 것 같아. 외모는 음. 처음에 당연히 지표일 수 있으나 내가 음. 이 사람이랑 관심을 음. 썸을 탈수 있냐 없냐의 기준이고 이제 사귈 수 없냐의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다른 부가적인 요소들이다. 음... 아 그러면 약간 좀 여기서 좀 간극이 있긴 하네. 음. 나도 처음에 사람을 볼 때는 외모 쪽으로 다가갔지만 음. 성격이 안 맞으면 빨리 정리한다는 것처럼 얼굴 안 본다고 했던 사람들 자기 나중에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내 남친구야 하고 딱 데려왔어 그럼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해줘요 아 얼굴 보네 <웃음> <웃음> 아 사연이만 봐도 솔직히 아지 얻어 걸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얻어 걸린 사람들 <웃음> 봐봐 아니 그러니까 나는 나는 내기는 그거야 그러니까 너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그런데 얼굴이 준수하게 생겼는데 게임도 준수하게 잘해 그럼 안될 거잖아. 네. 그러니까 얼굴이 음. 잘생기면 좋은 거잖아요, 어쨌든. 아, 좋기는 하죠. 기왕이면 네. 다홍치만?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인 거니까. 아, 더 좋은데 뭐. 그러니까 얼굴을 본다고 인정을 하세요. 음. <웃음> 얼굴을 본다고 인정을 하세요. 음, 저 얼굴 존나 봐요. <웃음> 근데 얼굴도 존나 보고 게임도 존나 잘해야 돼요. 오케이. 얼굴 보고 자! 아니 당신! 네! 저희 약간 데이터를 한번 열어보자면 네. 제가 저 20대 초반에 만났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랑 같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음. 근데 갑자기 아는 동생이 와가지고 저를 끄고 가더니 왜 노숙자랑 얘기를 해요? 라고 했, 좀 했을 정도였어요 오. 그래서 좀 그때 느꼈어요 아 내가 외모를 진짜 안 보는구나 음... 네 그러니까 아무리 잘생겨 당신도 맨? 귀엽죠 음. 약간 멋진보다는 테스트 테스트 그 소방시설 점검 중이어가지고 네. <웃음> 그러면 당신이 보는 매력이 뭔데요? 당신 마음에 불이 났나요? <웃음> 지금 누가 불을 지르고 있나요? 누구예요? <웃음> 이 말해도 돼요? 우선적으로 나는 음. 잘 생겼어, 멋있어 이거보다 어. 귀여워가 커야 돼요. 그데막 음. 네. 음. 귀엽게 생겼다 이게 아니고 사람을 봤을 때 사람 자체가 귀엽다라고 느껴지면 거의 완전 스강호거든요 뭐 누가 봤을 때이 사람이 정말 조폭 가수 생기고 깡패처럼 생겼어. 근데 내 눈에 귀여워. 음. 그럼 그게 진짜 뼈막 헤까닥 한 거거든요. 음. 저는 이거 다 진짜 다 이해해요. 다 존중을 하는데 저는 그런 그거예요. 귀여운 포인트가 과연 얼굴에 요만큼도 없을까라는. 아 그걸 궁금하신가면 저는 네. 요만큼이 있습니다. 그래. 아유 아 그래 그렇게 따지면 어.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게 있겠죠. 네, 그 귀여운 어. 포인트가 불러. 네. 그 귀여. <웃음> 어허대거 허대거. 거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플러스인 거야. 기혼 보는가뭐 행동이나 뭐 그런 거에서 나오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해요. <웃음> 근데 얼굴에 기온만큼도 없을까라는 거죠. 아근 솔직히 말해서 콩깍지라는 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음. 맞아요. 내 눈에 음. 너무 귀엽고 음. 해가지고 더그러니까 매력이 느끼고 만났겠지. 만났는데 막상 헤어지고 나면은 아 내가 왜 산? 한 사람들이 아, 그쵸. 많아요. 그죠, 그 그러니까 그거 외적인 걸 보는 사람들은 여태까지 음. 사귀었던 분들을 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거나 그러...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얼굴 을안 본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제전 남자친구들을 보면 도대체 내 외적인 이상형이 뭔가 애들도 아 전혀 몰라요. 왜냐면 다 무다르고 음. 기랬기 때문에 저는 외적인 기준이 없고 그냥 게임을 하면 그 사람이 잘생겨 보여요. 그냥. 오빠 음. 뭐저 언니 말에 동감하는 게 저도 여태까지 사귀었던 사람들 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다 음. 다르게 생겼어요. 음. 음. 그니까이거는그 여성분들 얘기한 거잖아요. 제 주변 남정, 남성분들도 진짜 그. 완전 다 비슷하게 만나는 사람들 있었어요. 정훈이랑 준호 오빠는 어. 내 외적인 기준에 잘 맞는 사람 안에서 성격까지 잘 맞는 사람을 찾는 거고. 아 그렇지 그렇지. 나랑 미도 같은 경우에는 외모 말고 다른 성향이 맞는 사람 중에 내 외적인 기준인 사람 맞는 사람을 찾는 거 같아요. 그냥 딱 봤을 때그이 오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걸로. 아외모 어, 본다고 해서 뭐 전혀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외모 아, 안 본다고 해서도 뭐 그냥 내숭 부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서로 각자의 기준이 있는 거야. 뭐내 눈에 이뻐 보이고 귀여에 보이고 이런다든지. 난 여기서 제일 나쁜 사람은 남의 애인한테 아너왜 저런 애 만나고 다녀? 아, 어, 맞아. 맞아. 맞아. 이런 사람들이 제일 이상한 사람들. 그지. 얼굴 보는 사람 비정상. 아니다. 성격 보는 사람 비정상 X. X. 근데 남의 A 못생겼다고 깐내는 사람 비정상. 아 <웃음> <어드람이. 오> <웃음> 이거 진짜 맞다. 정리를 그냥 저도 저도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고. 네 여러분 얼굴로 사람을 평가하는 건안 됩니다.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쁜 자식이니까요. <웃음> <웃음> 자 자, 두, 안녕. 안녕. 겉모습보다 내면을 봐요. 내면을 봐요. 근데 난 외모도 폼